안녕하세요. 이번 작업은 소나타 뉴라이즈 하이브리드 미션을 교환입니다. 드레인하기에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언더커버를 탈거 후 기존 미오일을 배출합니다. 중고차로 구매 후첫 교환인데요. 오일 상태가 양호한 걸로 보아 교체 이력이 있어 보입니다. 탈거된 드레인 플러그의 모습입니다. 자성을 띄고 있어 정상적인 마모에 따른 메탈성 슬러지를 포집합니다. 큰세조각과 같은 이물질을 확인하는 점검창고로 보면 되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보입니다.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플러그를 클리닝한 후 신품 와셔로 교체합니다. 재사용은 금지입니다. 드레인이 완전히 끝났으면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 가책을 합니다.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고요. 준비한 오일은 캐스트로 트랜스맥스 ATF 덱스론6입니다. 뉴라이트 하이브리드의 미션을 규격인 SP4를 준족하는 100% 합성유로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를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한 용량을 주입하고요신유과차 줄도록 변속을 진행합니다. 피단이 위치 후 레벨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플러그 실링을 신품으로 교체하구요. 미션 오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재빨리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규정 온도 범위의 딱 중간인 55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뉴라이즈에서 배출된 미션 오일의 모습입니다. 배출된 오일을 샘플링한 모습으로 좌측은 기존 사용유 우측은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입니다. 우측이 현재 차량의 오일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체된 수모품들의모습이고요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하네요. 작업과 관련된 TTC 체크 후 출고합니다. 깨끗합니다. 이상 소나타 뉴라이즈 하이브리드 내셔널 교환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예약 안내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